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양쪽 길에 접해 있는 토지 매매입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택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대지 매매입니다. 올타리가 아주 잘쳐져 있습니다. 대문도 멋지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 전체를 올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지에 들어왔습니다. 큰 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현재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겨울철이라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울타리는 아주 잘 쳐져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집을 지으시면 남서양이 나옵니다. 남서양은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주택을 지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농기구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 매매가격은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모든 가구와 농사기구를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전기가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가 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굴이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58제곱미터, 78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가 이면에 접한 각지 땅입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구는 자연 취락 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냉장고 에어컨 전기시설 농사기구가 있습니다. 대문을 포함하여 펜스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외부에는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여러가지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6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장지모 주소 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9 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